안녕. <뽀러> <뭐라> 난 히코리타. 나임 <놀라> 천천히 먹어. 넌 뭐야? 난 우리 나... 오늘 다 컨셉이 있어요. 난 프린세스. 뭐라고? 프린세스. 아프린세스아 프린세스. 프린세스 잘못 잘 들었어. 임딸기. 임기꿈 파티 요 이거 우리도 음.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아, 저희도 컨셉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어우 리시이다 나오고 있나요?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이렇나오는아봐 어우 오랜만이다 너무 그니까. 그쵸 오비 <웃음> 안녕 월, 반갑지? 얼굴 보이는 분비 s 오랜만이다 얘들아 안녕 오비들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아, 오랜만이에요 빨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거 댓글 좀 크게 못하나? 이거 확대하고 싶다 근데 너무 음, 조금만 해가지고 안 보여 음. 지금 다 뭐. 여진이 만두 달고 나왔네. 오늘은 아, 네. 약간 밑에다가, 어. 왕만두. 밑에다가 약간 오늘은 그, 좀 케이크 만들러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웃음> 케이크 만든다고요? 아, 궁핍하듯이. 아, 아, 크 만들러 갈까요? <웃음> 그럼 저희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웃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다혜선녀. 희진 현진, 여진입니다. 나한테도 뭐 이제 다다 나와서 집착하는데,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죠? 가정의 달에 있는 어버이 어이 날이죠. 오늘 일단 어버이 날 카니스는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만들기 전에 그날부터부터. 아 좋아요 그아까요오무 네, 아, 잘하네. <웃음> 네. 제 j 아동이 아주 그냥. 네 요즘 그날 뭐가 있죠? 요새 그날요? 저희 최근에 BNT 화보 공개했어요. 맞아요. 공연 맞아요. KT. 그리고 K K Wave 여기 음, 맞아요. 여분 갔다 오셨고. 또, 또 오늘 또 열두시에 달로드. 저희 멤버들이 직접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편집도 해가지고 거구나. 이렇게 오늘 등장을 했는데요 아, 맞네 뭐 요즘에 맞네 뭐 많이, 많이 했다 네, 되게 많이 했는데 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응. 언니들 그 화보 찍은거 비하인드 네. 어 좋아요 네, 아 근데 아, 다른 화보였잖아요 어. 어땠어요? 저희는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저희 야외 촬영도 했거든요 음. 어린이대 공원 맞죠? 죄송해요 <웃음> 아니라고 합니다 <웃음> 네? 천국이요? 아, <웃음> 아 서울숲이야. 아, 서울숲에요. 서울숲에 가서. 근데 진짜, 근데 나도 <웃음> <너무> 천국으로 봤어. <웃음> 서울숲에 가서 아, 촬영을 천국. 했는데, 오, 그래서 <웃음>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았고 거기, 뭐지, 막 강아지도 또 돌아다니고, 음, 그래서 음, 너무 귀여웠어요. 밀턴 물레스 예쁘다만, 약간 캐캐니까. 어, 는아맞 그치. 완전 나, 나 그런 거 진짜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세명이서니까 <목소리> <이거> 얼굴 봐.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근데 그거, 그거 맨밑이었잖아 어떻게 지은 거예요, 거 아, 그게 최리가 맨 밑에, 그리고 2층이 올리야 해, 네. 그 다음 저가 3층이었거든요. 그게 웃긴 글이 있어요. 그 사진작가. 그러니까 그 최리랑 같은, 같은 방향이잖아, 너. 응. 그쵸. 제가 최리를 이렇게 감쌌죠. 감싸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게 너무 웃긴 게, 이게 정갈하게 딱 나와야지 어. 예쁘잖아요. 어. 그래서 막 사진작가님께서. 어, 3층, 3층 좀만 더 들어서. 이게 이름을 안 부르시고 2층, 2층, 1층, 3층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여기 여기 네. 아, 저도 아 저도 그날 진짜 날씨가 짱 좋았거든요. 그 오랜만에 또화보도 찍고 이러다 전화가 왔어요? 어 됐어요? 아, 아, 됐어. 됐어. 죄송해요. 깜짝이야. 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아, 그 깨끗한 옷. 아, 어, 깨끗한 옷. 그래요. <웃음> 흰색 다 나왔겠죠? 그 전에 얘기한 거? <웃음> 아이고 죄송해요. 네그네 그... 네, 흰색 <웃음> 너무 끊겨버렸는 <웃음> 흰색 드레스 아 드레스가 아니고 원피스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뭔가 깔끔한 느낌의 그런 느낌 찍고 말은아이가아 같이... 그리고 제가 그 풍선껌 보는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요 풍선껌 보는 거를 누가 볼수 있냐고 사진 작가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불줄 알더라고요. 다들 안불어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살면서 그 풍선껌을요? 네. 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리고 또 묘기를 그랬어요, 거기서. 풍선껌, 그, 안에다가. 아다가 라... 풍선을 넣는데. 어, 어, 어떻게 알았어? 그거, 신기해서 나도 어릴 때 해보고 싶어. 도전했는데. 아, 진짜. 나 이모한테 배웠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어. 아... 되게 작품이 예쁘게 나왔어요. 언니들도 보니까 되게 네. 다... 재밌었어요 이런 느낌은 <웃음> 여기도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예, 뭔지 아니야. 예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로그 오늘 1 2시에 등장했는데 을어 갔는데 걔 하루 제일 요즘 멤버들 <웃음> 관심사가 편집이에요. 아, 하루 제일 맞아, 맞아.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웃음> 아니 뭐예요? 어저 편집 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아는 이해가 있어요. 음? 언니들이 하는데 제가 다안 했거든요. <웃음> 다른 언니들 하는데 왜 제가 안 했냐면 나는. 그게 안 됐어요. 난 약간 질리면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이거 하다가 질리면 어떡해? 한편도다못 아 만들고 질리면 쉽지? 어떡해? 이러면서 어, 저는 아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음. 한번 1 0 아니 5분짜리로 5분짜리를 만든다고? 아니야 아니야 1분짜리로. 나 1분 만드는데도 <웃음> 나 아침 7시까지 만들었어. <웃음> 내가 그걸밤쓰면서 <아니>, <웃음> 근데 희진 언니는 제가 언니는 절대 안낼 거라고. 자기는 아니, 전 개인 소장용. 그리고 저희, 저희한테 보여줬거든요. 음. 진짜 웬만한 브이로그 꽉 껴치요 진짜 진짜 아 정말요? 블록베리 영상팀으로 어어드만려고 <웃음> <드럭을 웃음> 아, 진짜 아,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아 저도 오비트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재밌게 만들려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방용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 <웃음>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방용이 없으면은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오비트에게 보여주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어요 여기 여기 아, 기대해주세요 <웃음> 그리고 현재언니 브이로그 제가 방금 봤는데 응. 여기 독특해요. 나레이션도 넣더라고요. 자기 말로 직접 그리고 보고 약간 어그 여섯 시내 고향 맞아요. 그, 그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회사 대표님이랑 맞아요. 등산을 맞아요. 갔는데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래서 등산을 가, 갔는데 뭔가 대표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뒷모습이 너무 취칠하셔서 어. 너무 이게 찍고 싶은데 요 어, 뭐 예. 대표님 브이로그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찍었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나중에 6시네 그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웃음> 브이로그를 편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웃기네요 인터뷰하는 게 진짜 현실감 <웃음> 있었어요 맞아요, 좌우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웃음> 아니, 그 목소리 톤이 그진짜 <웃음> <같은 거 있어요. 웃음> 진짜 저 좌우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더빙 느낌 느낌으로 제가 나레이션도 막 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대표님을 찍은 거여가지고, 이거 오이 공부한테 보는 게...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 아, 기회가 된다면 <웃음> 언제든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가 된다면. 보고 싶었대요. 아, 음. 저희도 진짜 진짜, 진짜. 저희도 아유, 보고, 싶어요. 아유, 보고 싶어요. 아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응. 저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밖을 보면은 어디서 뭐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런 날씨에 약간 미니 팬미팅 같은 것도 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네. 약간 그럴 날씨 음, 이제 딱 여름과 봄 네. 사이에 그딱 요즘에 좀 빨리 더워지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말좀 해서 죄송한데요 예, 방금 댓글 중에 웃긴 댓글을 발견했는데 뭐요? <웃음> 언니가 뭐라고 하시는 분이 언니 5초만 <웃음> 결혼해주세요 아, 5초만이? 아, 5초만 결혼할 수 있나요? <웃음> 이진언니할 때. 아무래도 보고 있다가 거기에 시강탈당했어 나도 읽었어 근데. 댓글 되게 재밌는 거 같네요 여진이는 신데렐라처럼 생겼다 오늘, 어, 오늘 진짜 신데렐라 같다 어. 어깨뽕이야 <웃음> 진짜 신데렐라 같다 오늘 오어깨뽕을 어, 진짜 화사해드 머리가 너무 예쁘네요. 다들 오늘 머리예요. 맞아요. 오늘 머리예요. 이도치 않게. 맞아요. 저도 여기 제 머리로 머리띠 있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고마워요. 오늘, 오늘 이 머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봐요. 하루 종일 셀카를 찍어요. 근데, 근데 셀카가 이거야. 다잘 소리 찍고 있어. 아니, 뭐, 내가 뭐, 봤거든요? 뭐. 희진 언니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올린 다고 셀카를 막앉아 막. 앉아, 막. 난, 난 이거 멋있게 막 어. 이렇게 <웃음> 찍고 난 옆에서 아 대단하다 가쥬 <웃음> 진짜 아니 근데 이번에 5월에 저희가 이런 행사들도 있었는데 5월에 저희 또 다른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가 있어요? 5월 24일 하수영 생일 <웃음>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하이브 언니 생일 생일이죠 그 다음에 23일에는 23일 김립 언니의, 언니의 3주년. 3주년 3주년 30일에는 뭐 있었죠? 뭐 있었지? 대본 <웃음> 30일에는 그냥 아, 아, 아 와이파이, 와이파이, 김해리 데뷔 이주년이라 합니다아 저희가 하고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멤버마다도 열두 명인데 오월 이십사일 하수영 언니, 예. 하이브 언니의 생일입니다. 여기 언니는 꼭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방해가지고 까먹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대본의 대본에 이렇게 그냥 이브 생일 김립 데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방가 예, 어. 네, 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서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서시면 옆에 언니 붙여주세요. 왜냐면 제가 <웃음> 제가 약간 이렇게 일인를 못해가지고 저희 동생라인이어서 맞아요. 예. 아 이제 5월이잖아요. 5월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기념일이 되게 많은데 혹시 혹시 아, 네.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일은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일이요? 아 근데 사실 어, 나이 5월 진짜 요즘에 몇월 몇일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며칠이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5월 8일, 8일, 8일, 8일. 8일 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뭐가 좋아요? 아, 집중 아, <웃음> 아, 그안 하고 있다. <웃음> 그냥 앞에 너무 큰 카네이션이 있어가지고. 아, 예. 여러분 저희 오늘 해야 될거 많아요. 아 그래요. 여진 씨 설명해주세요 오늘 뭐 해야 돼요 저희가. 저희 근데 아버지 그냥 토크하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그냥 토크하고 있어요. 방 프레임 넘어가는? 아, 아 좀, 그냥 토크 좀더 해야 되죠. 아 봐봐요. 가네 자, 자, 죄송한데, 혹시 5월 그 가정의 달 중에서 기억나는 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전이에요. 엄마가 이제 어린이날 선물 을 주셨어요. 어. 그래서 이번 연도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이라면서 어린이날 선물 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에? 3일 어? 전인가? 3일 전. 지금 주어 안 하고 있어요. 한 명씩 이제 감사합니다. 어, 네. 이제. 이제 개인 방송이에요. 그래서 아, 오늘 잠을 좀못 잤다. 그래서 얼마 응. 전에 어머니가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셨더라고요예리가 마지막이라고 아, 생각하니까 그래 도그 그래, 그래. 어린이날 선물 난 유치원 때 마지막으로 받고안 받았는데 어 진짜요? 응. 저 약간 아, 엄마가 그런 거 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아. 크리스마스 선물이면 크리스마스 선물 예를 들어 생일이면 효도하세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엄마 보고 있는데 오는 길에도 어머니랑통화하면서 그래. 얘기 싸우고 아이그럼 돼요 안돼 엄마한테 약간 엄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번에는 엄마랑 약 싸웠던 거 okay. <웃음> 엄마 어디 어디 싸우나요? 엄마랑 소란한 거지. 오케이. Okay. 네 개인적인 거 인정.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이아 yeah. 오해 하지마세요제희 엄마랑 되게 친해요. 야, 그럼, 원래 선물 뭐가 왔어요? 신발. 음, 아 전혀. 음. 네, 네, 아, 네. 네네 그거. 네 뭐? 네 이거? 신발이 아니 아니. 이거? V? 어. V? 아 V? 이거 아니야? 아. V? 아 벤.. 벤.. n Ben 아아 아. 아, 아. 반금아랑 응. 아, 네. 방금. 아, 현찰! 아, 현찰이 아 현금 현찰! 현금, <웃음> 현금. <웃음> 어 죄송해요 약간 지금 앞에 팬밋이 가 표정감 <웃음> 만져서 현찰말 <웃음> 어쨌든 네. 어머니가 보여주셨고요 제가 해준 만 엄마가 해준 만큼 저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 만들면은. 어. <웃음> <웃음> 오케이. 근데 제안 주면 섭섭해 하거든요. 제 매년, 어, 매년 아침에 주면 섭섭해 해가지고. 응, 홍삼도 보내주리고성유즙도보내드리요할게 많네요. 네. 그렇네요. 한번 예. 만들어볼까요, 그러면? 아, 네. 네. 네. 네. 빨리 만들고 싶으신가 봐요. 네. 어. 아, 왜냐면은 오늘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은 예. 저희가 보통 카네이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뭔데요, 그러면? 엄청 큰. 카네이션을 만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역사상 가장 큰 카네이션이 아닐까. 맞아요. 이정만 만든 카네이션. 전 저게 카네이션인 거의 축구공만 해요. 축구공만 하다고요 그런 기간에 많이 그레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커요 이거 이번. 이번에. 진짜 크죠. 웬만한 사람 얼굴 봐서. 아 근데 <웃음> 제가 진짜 오늘 원래 뭔가 그 뭐지? 카네이션 카드 만들기? 네. 뭐 그런 걸로 듣고 왔는데 만들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들기 진짜 소질이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아니요. <웃음> 아니 <웃음> 오케이. 그러제 <너무> 절반들도 <웃음> 말해서 약간 아막 자신만만해서 이게 좀 그림 그리는 음. 거 좋아하니까 말아 재밌겠다 이렇게 어. 떠 왔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희린씨는 카드 만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카네이션 아, <웃음> 만들기 싫어. 만들기 할거야. <웃음> 그러면 저희 이거 빨리 부탁만 들고 카드도 한번. 응. 원래 카드랑 카네이션 두 개였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급하더라고요카네이거 응. 아, 이거 이게 원래 표고료라는거야. 아니에요. 저희 시간 많아요. 네. 네. 음. 네. 저는 카네이션을 재료들 음. 소개해드릴게요. 네. 짜잔. 자, 그러면은, 이 담당, 네, 현지언니가 얘기해주세요. 저 정말, 칼리에이션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만들어요. 정말, 좀안 돼요. 학교 실기 시간을 만들지 않나요? 어, 가정시간? 아, 가정시간인가? 네. 뭐, 보통, 그 있잖아요. 약간, 입체적이지 않고 되게 평면적으로 카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반짝이 뿔막이게 붙이고 막이랬는데 일단은, 여기 핀핀 가위, 상상 가위, 그냥 가위. 그다음에 이거 대, 아, 대, 예. 철사? 철사 이렇게 해줘야죠. 아, 철사. 이거 많이 봤어. 많이 봤. 점점 늘어. 가위, <웃음> 가위, 어, 가위 좋야요 테이프? <웃음>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웃음> 이거 이거는 이거 뭐예요? 이건 종이, 종이. <웃음> 이거 무슨 편지였는데? 자, 이거 이게 꽃잎이 될 겁니다, 여러분. <웃음> 맞아요. 드림 오피스 9,000원 <웃음> 너무 많이 낸거예요 <된> <웃음> 아, 다섯 장은 아, 숫자지 숫자님. 네. 숫자지로 합니다 어. 다섯 장곁쳐주세요 다섯 장이나? 어, 다섯 장이나 곁혀주세요 네, 아, 네. 이게 얇구나 어. 거의 뭐 한지야, 한지 환지. 네. 제가, 저는 솔직히 이거 자, 만들기 자신이 좀 없거든요 <웃음> 그래서 여진이만 자신 있어 우리 중에서. 그래서 <웃음> 제가, 저는 옆에서 <웃음> 불러드릴게요 카네이션 만드는 매니저님 저녁 드셨네요 <웃음> 드셨나요, 갑자기? 아못 드셨대요. 응. 아이 예, 오빈이 물어봐가지고 오빈 참 착해. <웃음> 진짜. 오빈 참 착해. 그래. 제가 아니 아까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핑킹 가위로 하면안 된다고. 제가 방법을 생각해봤거든요. 이거를 당연히 접고 하면 안 되죠. 접기 전에 그냥 따로 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 방법이죠. 아너너내 아, 아, 기능을 이렇게 너의 너의 삘 가는 대로만. 어디야, 좀. 여보이날이 해외에도 있나? 왜냐면 해외 팬분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5월 8일이에요. 해외에도? 아, 한 날이에요. 한 날이에요? 그때도 카네이션 드려요? 어! 대박. 저희 카네이션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카네이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그 <웃음> 머리를 좋아하시지. 그부모은 머리를 더 좋아. 아니에요. 이런 정성이 담긴 선물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 계속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국가가 선찰이라고 그러고. 쓰리 즌 중에 누가 제일 미술 잘해요? 미술의 그, 기준 조금 되게 폭이 넓죠? 난 개인적으로 희진한 니즈 잘한다 생각해. 아니, 나는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겁니다. 약간 분야가 나는 것 같아. 약간 영상 편집 만드는 것도 그냥. 이거 지좀다 하고 있어. 언니 빼고 다 하고 있어. 었 아, 네. 아, 네. 오빛. 오비... 잘 못하지만. 최대한. 어, 아, 이거 댓글 창플라 부모님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한 인유진. 우리 엄마는, 아, 아니, 아 우리 엄마 이미지 너무 약간 그렇게 변했한는것 같은데. 인경차리래 그래 <웃음> 나 지금 맞는지 모르는데 다섯 장을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케이. 어, 아냐 어안어 맞아요? 안 와? 어. 맞아, 맞아. 자, 마이 많이해야 되겠네 맞을수요 맞는데 네.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희진이 그림 많이 그리죠? 난키하겠다 어려울 것 같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 맞아 저 그거 뭐지? 그 작품으로 작품으로 표현 멤버들, 멤버들 작품으로 그린 거. 어, 아니. 그래요? 그래요. 작품 그거 보여 드려도 돼요? 이게 있나? 제가 몰라. 이게. 정말 이게 팬분들한테도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게 막 업로드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업로드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랬지만 회사에서도 이제 업무들 해주려고 하셨는데 못했거든요 못 그거를 아니 근데 진짜 한명하면 너무 잘그렸어 그래서 제가 진짜 아, 오비클한테 아, 약속했거든요 응. 그거 진짜 보여주겠다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은 보여준다고 했고 했는데 하는래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 아니 이게 종이가 주체가 안돼 약간 음. 어, 오비들오비 난리 났어요 보여줘 아니 보여줘 보여줘 오 진짜요? 아여 이게 딱 마침 태블릿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오 너무 고마.. 아 감사합니다 고맙대 <웃음> 제가 오빛한테 말하는.. <웃음> 아니 감사합니다 <웃음> 오빛한테 말하는 거 이렇게 자어 여러분 제가 어신어 언니에 예. 가까이 가서 보여 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되게 귀엽다 내가 제일 귀여워 어 근데 나 진짜 너 귀여웠어 그리면서 쇼옹 짜 캡처 시간 짜잔 짠짠짠짠짠짠 이게 한명한명좀 원래 되게 크게 그렸거든요 잠시만요 보시면 나 이거 무슨 김밥 김밥 만드는 그리는... 이런식으로 되게 한명 하면 좀 크게 그렸어요 원래는 아이고 여진이가 보이도록 그래서 요거 막 멤버들 이런거 막 이건 뭐야되지? 일단 이모티콘처럼 쓸수 있도록 막다 보내줬어요 아싸! 게려들었더라고 아싸 손치어봐 아싸! 나 진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객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전해진 꼬울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토끼와 고북이 하지만 넌 토끼잖아 <웃음> <웃음> 그렇네 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아시죠? 보통 이거 어 이거 이거 아시죠? 오빈 여러분 이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부채 이렇게 그거, 네, 그 바이브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맞아, 부채, 아! 고마워요, 오미들. <웃음> 쑥스럽구만. 제가 칭찬이 좀 약해갖고.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 <웃음> 접었나 잘못 접었어 어머. 그래,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자, 음. 여러분, 이래서 원래 제가 항상 만들기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요. 철사를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을 오늘 와 해주시고 깜짝 놀래켜주실 사람 구합니다. 한명 깜짝 놀래켜주시고 와는 제 담당이니까 와 할게요. 어? 팬메이저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뭐? 와 모르세요? <웃음> 나 지금 뭔 소리냐 했다. 왜, 네, 뭔데 근데? 그거, 유명한 그 짤이 있죠. 그 뭐지? 저번에도 제가 진설 언니랑 김림 언니랑 이 브이앱을 했었거든요? 이 카네이션 만들기 브이앱? 근데, 그때, 진솔 언니가 놀래켜주고, 내가, 와! 내가 이게 있는데, 와! 와! 아이, 깜짝이야, 이거! 어. 그게 있는데. 근데 이게 맞나?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맞아요? 맞아! 야, 잘 만들었네. 근데 이걸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거 아니? 그쵸? 진짜 정지해주신, 나와주세요. 나는 이런 거못 만들겠어. 나는 그냥, 아까 그런거 있잖아 좀 만들기 쉬고나 이거 안만들래 만들... <웃음> 너무 어려워 바보! 현진이처럼 <웃음> 뭐야? 나, 나 나처럼! 아 바보들아 뭐하는거야? 지금? 이거? 아니 나 이거 잘못했다고 아! 나 지났어 그래서... 이거 사용 어잘 봐야돼 자취 장비 조심해요 다들 어. 아, 네. 누가 한거지? 나 있어요 지금 장인여쭈 아니 어. 보고 있어요 아, 보고 감사합니다. 있는데 뭐 하던 아, 뭔지 모르겠어 맞아요 저도 아까 인상 쓰면서 봤어요 이렇게 <웃음> 이쯤에서 렇게이 현진님 안무실수 해명 바랍니다 아, 아. 무슨 안무실수요? 무슨 음, 컬러 색깔 저전 처음 들려줬는데? 어? 모니터링 안 하셨나봐요 모니터링 안 하셨나봐요? 했어요 그 색깔에서 현진씨 꽃진 철사에 두 분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아니 이거 맞아요? 색깔, 색깔. <웃음> 우리 처음 봤던 날 좋았던 저... 날 맞았어 음. 저는 안무 신사하지 음. 않아요 이렇게 등버다리 나왔시죠 뭐래? 아이고. 이거는 애교죠. 아이고, 아이고. 안 실수가 아니라 애교예요. 애교라고요? 네. 이렇게 했지 얘들아. 이렇게 했어. 말 돌리는데 지금. 그러면 가위로 브라질에 인사해주세요. 브라질 지금 아침네에요 동지야. 동지야. 내말내말 내말 들어줘. 어 예. 아, 그래. 가위로 이 끝을 이렇게 잘라. 뾰족하게. 나 잘랐는데. 난 시작하기 너무 잘해왔어. 야, 너 잘한다. 잠깐만. 난 머리띠 만들래. 우리 이거. <웃음> 어, 우리 완성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 <웃음> 아, 그럼 팬미디어 언니들이 만든 거 내가 만든 척 해야겠다. 아, 하나만 달라고요? 아니, 이거 토네이션은 빨간색이 이쁜데. 맞아요. 빨간색도 이쁘네요. 야, 너 리본, 아, 리본 만든 거였어. 귀엽다. 표현이 같지응그 생각했어 근데 잠시만 이게 기분이 안서 있네 언니 나도 자랑해줘 내가 언니한테 만들어줬잖아 어? 아 맞아! 아이고 내가 센스가 없었네 아까 그 보여주셔서 이게 여진이가 여기 요 저한테 팔찌를 선물로 했어요 맞아요 여기 이 옥색 팔찌 예쁘죠? 요 팔찌랑 요거는 핫핑크색 이렇게 비즈 섞어가지고 팔찌 선물했어요 그 팔찌 갑자기 얘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진짜 아무 말도 없이 팔에다가 이렇게 턱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고서 괜히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이후로 한 번도 안 뺐어. 아, 아, 맞아요. 언니 앞에 씻을 때도 안는것 같아. 맞아 근데 이게 진솔 언니한테는 파란색으로 만들어주고, 고원 언니한테는 민트색으로 만들어주고, 저도 음. 주황색으로 이렇게 음. 만들, 만들었거든요. 약간 멤버들한테 어울리는 색깔로 하나 씩 만들어주고. 현진 언니도 있 뺐어? 언니는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만들었어요. 때 만들면서 누가 된장 딱다고 이거 반지도 제가 만들었어. 와요기 아, 이거 반지도 선물했어요. 맞아요. 팔찌 만들다 선물는데아 저는 반지가 솔직히 훨씬, 훨씬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치. 제가 근데 만들기 진짜 소질이 없다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기도. 아 맞아 맞아. 이 반지 진짜 조그만 거 만드는데도 정말 이 매듭 지우에다가팍하면서다 썼고 이이한은 얘기했었는데. 아니 제가 또다 썼고. 뭐지 얼마 얼마 전에 비즈에 5만 원을 썼어요. 제가 이래서 통장에 돈이 6 1 원밖에 없는 거. <웃음> 아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야잘 만들어 언니 그거 하나 어머님 드리면 되겠다. 핑킹 가위가 잘안 잘릴 것 같으니 항상 학교 다닐 때도 핑킹 가위로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하는 순간 많이 했어 <웃음> 맞아. <웃음> <맥이> 난, 나도, <웃음>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한번 <웃음> 그랬다. 재밌는데? 다른 모양으로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투명하고 그래. 생각보다 재밌어. 이제 이 설명서 필요 없어. 댓글도 읽을게요. 댓글. 현진아 <웃음> <웃음> 천재야. 고마워요. 제가 천재설이 되게 좋아하는데. 아요저 네. 오늘 애교쟁이 되려고. 감자기요? <웃음> 갑자기가 아니라 처음에서부터 애교 장착하고 왔어요. 난 단어를 맞춰서 매니저님한테 막저 오늘 애교 막 장인 될 거예요 이런는데 매니저님 어 대본 줄게 이러면서 <웃음> 아예 무시를 해 버렸어. <웃음> 그냥 팬분들께서 좋아하셨을 텐데 이제 저희 매니저님은 저희가 항상 하, 같이 그렇죠. 하니까 네. 24시간 붙어 있는 걸 이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겨. 그렇죠. 그리고 혜진 언니가 워낙 그런 걸 많이 맞아. 봤어. 그렇죠. 약간 흡사 좀, 방 건조 오신 것 같기도 하고. 현진 언니. 나도 좀 망한 것 같기도 하다 언니, 진짜 망했을 때까지 망한 게 아니야. 이게뭔 <웃음> 소리야. <웃음> 진짜 망했을 때까지 망한 게 아니야. 그고뭔 <웃음> 어, 소리야. 미술은 망할 수가 없어. 그래. 그래 뭔지 알아? 예술이니까 오 그래 좋은 말이네 예술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 언니 사실 좀 창피했지만 약간 말하고나어안 창피해 안 창피해, <웃음> 안 창피해. <웃음> 근데 현진 언니 저러는 거 너무 많이 봐서 나물싸하네요 언니 제가 받을래요 언니가 제딸 해주세요 엄마. 엄마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펼친다고요 <웃음> 네. 오! 이렇게 펼치면 되는 거예요. 펼쳐 어? 아닌가요? 이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 알려주고는 계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오렌지? 오렌지오렌지 철사를 잘 먹고 잤대요. 뭐? 뭐가 다른거에요? 똑같은데요? 뭐가 다른거야요 펜페인 언니들 SOS!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가 다른 거데 맞는데 똑같은데? 너무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금 팬메니 이렇게 바닥에서 오우, 오우 깜짝이야. 오 진짜 됐어. 오 마이 갓. 빗자루라니요, 여러분. 세차장이에요. 청소한데. <웃음> 근데 너왜 그렇게 잘랐어, 그치? 어? 나 뭔가 다르게 해보고 싶었는데 망한 것 같아. 약간 그거 같은데. 그 풍선 미친 짓인 것 같아. 제기 만드는 애. 아, 제기 맞아, 제기. <웃음> 제기. 으아, <웃음> 재훈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어머님은 그 카네이션보다 새로 사드리거나. 내가 이거 그거 같은데? 돈을 더좋아하수있아 그 <웃음> 미팅 스파이더 스파이이게막 펼쳤나? 아니라고. 맞는데 이게 이게떨어지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것도 나름 매력이 있다고요. 약간, 죄송한데 이거 약간 사과 박스티 사면은 사과 밑에다가, 네. 사과 밑에다가 탕 넣어주잖아. 아, 그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사과를 드리지. 그냥 이렇게 다펼쳤고요 이렇게 펼치가는거 아닌가? 음. 원래 쟤 진짜 제희미이지 않아. 예술은 과학입니다. 아 이게 간단하게 무슨 예술이 과학이야 신뢰도안 돼서 미. 근데 근데 리지하는 사람 아니야. 아맞 어, 이게... 아 이런 게매그 매력... 약간 헤어... 헤어슨 같잖아요. 헤어슨... 그 섬세한 흠기 저희의 머리를 만져주실 때 나는 그냥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만약 이게, 세, 이게 돼. 세 개가 합쳐지면은 우리 굉장히 좋아 할울 수도 있다고... 근데 나 너무 많이 뭐안 나. 합칠 거야. 왜? 뭐가 다른데? 소리가 다르야 얼마나 매력적이야. 너 너무 재기차기잖아. 약간 밑에 좀 달아도 거지 이게 꽃, 꽃, 꽃망울이라면그 <웃음> 밑에다가 장식품. 음. <웃음> 아, 이거 잘 만들었다. 왜거는 거예요? 아, 응. 누가 만들었어? 아, 그래. 그래서, <웃음> 다음은 일단은 밑에 이거. 어우, <목소리> 귀엽다. 아, 다 별거 나눠져 있어. 무슨 샤워볼이에요샤워볼이야 님. 여러분, 그 샤워볼보다그 이거 그 비다리게 편하지 않나요? 어, 야, 그림이. 그렇죠. 아, 쓰여졌네. 그, <목소리> <웃음> <언니가>? 이거 뭘로 이거 쓰 몰라? 나 <목소리> 아, 뭔가 이상하다. <목소리> 아니, 아니, 나 뭔가 이상하다 했어. 와, 개 맛... 와, 잘 돼. 이걸안 잘랐어 내가. 아 나? 예쁘네. 야잘 만들었어. 잘 만들네. 었어 아, 뭐가 어쨌나. 지금 별거 다나오고 있어. 개맛살에다가 샤워볼에다가 세차장에다가 열분에다가 킹킹가요. 예쁜 커넥션 만들기라고요. <웃음> 죄송한데 이제 강아지판. 강아지판. 오합지수. 다 만들었어. 음... <웃음> 어떡해요? 해요 안 돼. 아, 만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이거, 언제... 이거 이거 이거 종이 다다찢어지고 이거. 아 그럴 때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도구를 쓰면 돼요. 이렇게 가위 달라붙고. 그럼 뭐가 뭐가 뭐 이렇게. 이거 아니다. 네, 우리 우리 이제 다음 컴백 때 이거 들고 꽃가루 그거 하는데. 어 좋아. 아 좋다. 휘지아님은 언니가 만든 걸로 해요. 나왜안퍼지지 이거? 저는 그림길만 걸을래요 희시언니요 어. 네. 언니 그 원래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그럼요 언니 그림 잘 그리니까 감사해요아 이거 왜 이거 그 종이 자체가 잘안 모여져 내가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약간 그게 없어 무심 잘 만들었어 야 어? 그래요 나 한입만 목이 너무 나르다 갑자기 <웃음> 여기, 여기, 맛있게 <웃음> 아니, 근데 네. 이거를. 갑자기 조용해어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거 얼마나 시간 안 남았다고. 빨리 만들어달라고 하지. 시진 언니 제기차기 브이앱 요 최근에 형진이랑 그 연습실에서 축구공 차기는 했었어요. <웃음> 그나에 영상 찍어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 <웃음> 우리, 우리 많은 걸 약속하고 간다. <웃음> 네. 우리때다 이거 지켜야 돼요. 우리 언젠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한 10년 기간을 보여줄 수 있지 안돼안돼안돼오비을기다리게할순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없어. 아 어쨌든간에 그 축구공 차기를 하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뭐지 허벅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차는 건데 저 최대 3 개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 설명서 계속 읽은 보람 있네요. 아, 빨리 축구공 찾기 설명해주세요, 김혜진씨. 축구공? 응. 그거는, 나 비장의 무기라서 지금 말안할 건데. 몇 개, 몇개 찾았어, 몇 개까지? 안, 안 나... 따로, 그리고. 어서 해볼게. 어? 그렇게밖에 못했다고? 응. 언니는 30개인거 같아, 아직. <웃음> 거짓말 아, 저는 이거 하나만 더 만들면 끝이에요. 빠르리. 빠르죠? 그럼 카드까지 만들면 되겠다. 우리 것까지 다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럼. 저는, 네. <웃음> 만들어주시네, 아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만들어줘. 근데 운동... 이제 얘기했잖아요. 어머님은 이것보다 얘 예? 진짜 꽃을 더 좋아하실 수는 있다고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저희, 저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 가 V 에 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영상편지 하나 남겨도 돼요? 제발 우리 엄마 이이에반봤으면 좋겠다. 엄마 보고 싶샤싶샤 어머니가 <웃음> 어머니, 근데, 어머니 <웃음> 진짜 샤를 갖고 왔더라고요. 저희 가족 말투예요. 끝에 샤를 붙여요. 보고 싶샤뭐 하셔, 그러셔, 그래셔. 그 특별하게 그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작은 오빠가 시작했어요. <웃음> 뭐 자은 오빠가 아 그거 있다고 무슨 그 만화 네. 우리 입는 원피스 있잖아 만화 <웃음> 거기서 아, 아. 이제 뭐 샤샤 이러는 악당이 있는데 <웃음> 그 악당 <앞량> 따라하다가 가 가죽 말투로 변했어 <웃음> 현진 축구 잘하니? 저 완전 잘하죠 오, 자신감 저 장난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근데 이런 거, 아까 부모님한테 만들어서 드려본 적 있어요, 다들? 네. 뭐 유치한데요. 아, 아 유치한데? 학교에서 만든 거 말고 직접 그냥 뭔가 생각나서 만들 그런 거. 그건 없어요. 어. <웃음> 아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2 학년 때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그 종이 학 접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아까 몇천 개씩 접잖아요. 몇천개까지는 몇 아니었는데 막 몇백 개를 진짜 열심히 접어가지고. 그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빠한테 선물을 했었을 때 좋아지 그 않요오 근데 그게 몇년 뒤에 아빠 차 트렁크에 먼지가 쌓여있는 채로 그걸 그냥 <웃음> 가가지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겨 내가 이거 힘들게 주 번째 아빠 생각하면서 그 아빠가 트렁크 다른 때뭐 집도 아니고 트렁, 차 트렁크에다 넣었을 줄이야 나는 진짜 그래서 그 이후로 아빠한테 뭔가 만들어서 주진 않아요 <웃음> 아빠 기내세요 저는 뭐지? <웃음> 그런거 대신 에 엄마 아빠 커플 신발 하라고 신발 사줬거든요? 네. 안.. 안신더라고요 나는 비싼걸로 좀 사줬는데 안신더라고 그래봤자 엄마 돈이잖아아니요내 <웃음> 용돈 모아서 산거였어 그래 그게 엄마 돈이잖아 <웃음> 응, <너. 웃음> 엄마 주신 돈이잖아 어쨌든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웃음>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만 엄마 해가지고 엄마를 사는 게 아니잖아. 그 꼬박꼬박 모아서 내가 사는데 오! 얼라리? 얼라리? 얼라리? 응, 그걸 아신더라고 다음에 집 가가지고, 하 아, 갖고 와야겠어. 네. 아! 아, 진짜. 오! 아버지가 늘 지니고 다니시려고 트렁크에 씻고 다니시는 거예요. <웃음> 오,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그렇네요, 오비요. 역시 우리 오비씨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참, 저는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있었네요, 여러분. 저 요즘에 보는 애니메이션 딱히 없어요. 나 아, 있는데. 뭐가요? 나 진짜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나밥 먹을 때마다 사랑은 콩닭콩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드라마. 드라마 아는 드라마, 갑자기 드라마가 어 사랑 콩다콩이라는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최근에 음. 콩피 파티시엘도 많이 보고 어우 저콩피 파티시엘 옛날에 그 있잖아요 어, 주제곡 어이 거래 제가 중학생 때 핸드폰 별소리였어요 어? <웃음> 그리고 만화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그 OST 중에 진짜 이거는 OST 안같다고 했던 게, 라라이 스타일기. <놀라라라> 그 노래는 진짜, 맞아요. 이건 진짜. <놀라라> 이건 마이크예요 그것도 많이 보고? 추가시간이. 추가시간이. <놀라> 저때 추억에. 고객들 아시려나? 우리가 여기 봤었던 만화들? 알지. 안 울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저희, 저희의 이 나이 또래 보던 만화들이었습니다. 라라의 스타일이 저 정말 새벽에 만졌어요. 맞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잠이 좀 없었거든요. 어, 하트다. <웃음> 하트다. <웃음> 이거 그다 걸 말하면 무지개색 카트야. 우리 판일라님이 사랑이다지 와, 너무지 째쓰지, 째쓰지, 째쓰지. 째 그러니까 손끝으로 섬세하게 만드시면 되죠 이거 약간 네, 바람길이 열심히. 열심히 하자 이렇게 카이진이 만져고 싶어? 기웃보기더웃긴안지워져 그렇게 그녀는 있겠. 여진이 뒤에 그림자가 있는? 그냥 이 조명 때문에 그런가? 무서워. 내 안에 있잖아. 우리 여습실 귀신 있다고. 어, 우리 연습실에 진짜 귀신 있대요. 근데. 제가 제가 썰 하나 풀어드릴까요? 저도 저도 좀더 있어요. 어 있어요. 헉. 제가 연습실에서 혼자 그 새벽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그거 뭐지? 응. 학교 편입점 준비한다고. 어. 어. 새벽에 이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응. 발 소리도 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 연습실에 혼자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몸하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응. 근데 계속 발소를 들리는 거예요그래 응. 뭔가 했어 아 메이저님이 있구나 그래서 무서워서 매니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매니저님 응. 혹시 연습실이세요? 물어봤는데 아니야 2층이지 이러시는 거예요아아 응. 아, 2층이세요? 이러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제조업장에 옮겼거든요 응. 근데 그리고 제가 뭐지 바로 이제 저희가 안무실 문을 열면 보컬룸 이 있는데 보컬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4번 방이었어요. 4번 방에서 이제 짐 챙긴다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창문 사이로 얼굴 이렇게 내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진짜 누가 보고 있어? 네. 응. 그러니까 이걸 문을 잡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이 상태로 나 그거 보고 진짜 놀래서. 근데 제가 그거를 거울로 보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웃음> 하지 말라고 진짜 <웃음> 제가 쓰기라고 아아 진짜 그래서 <웃음> 그냥 오히려. 이런 친구들 한명죽겠죠예그렇어 <웃음> 응? 네, 그래서 그날부터 약간 혼자 연습실에 있으면은 약간 좀 세요 <웃음> 그리고 어. 항상 <웃음> 연습실에서 그 연습실 저희 샤워실 있잖아요 샤워실 쪽에 머리를 대고 자면 그렇게 가벼운데 <웃음> 나도 그래요 뭔지 <웃음> 알죠 음. 그저희그 연습실에 샤워실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저 그쪽에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소파같이 긴 거기에서 이제 잠이 들면은 항상 가위가 들리더라고요 질것같은 근데 예전에 제... 저희 매니저님 중에 그 귀신을 보시던 매니저님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샤워실이 진짜 안 좋다는 거예요길아요 하나? 그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귀신분 연습실에서 도 여기 있다고. <웃음> 그리고 샤워실에서 예전에 지우 언니가 이제 머리를 감았었거든요. 어, 맞아요. 그건 진짜 머리를 감았어요. 까놨었 데 근데 갑자기 지우 언니 가 어떻게 보였지? 풍문 어, 같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 고양이, 소리를 아, 고양이, 아, 네. 고양이 소리를 들었다 아기 고양이 소리였나? 아, 고양이 소리를 들었다. 그때 리본니랑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슈원이랑 <웃음> 옆에서 이러고 <알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있었는데 무튼 그리고 언니가어나저 고양이 소리 듣지 않았냐 이런거리 언니랑 저한테 그래서 막 어, 딱히 못 들었는데 왜어선서 났는데 막, 아 여기, 샤, 여기 머리 감고 있는데 샴푸하고 있는데 창문에서 저아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지안이도 어 오! 있어요. 창문이 아 제가 딱생각해보니 언니 저희 지안이에요? 그래서 <웃음> 셋이서 그 알아본 수 있는 거 창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옆집은... 아 근데 또 이건 연습실 얘기만 있잖아요. 저희가 사무실 얘기도 있는데 이건 저희 메이저님이 CCTV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응, 응, 응. 제가 그때도 이제 딱 연습 마치고 올라왔는 데 저희 퇴근해요. 이러면딱 올라왔는 데 메이저님이 놀라가지고 무슨 응, 응. 네. 응, 응. 나 무슨 나 무슨 나네여슨나여슨나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고생 많으세요. 나한테 CCTV 보여줄 수 있어. 이러면서 CCTV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그렇고? 아니 근데 모비신안 찍히잖아요. 신님이 진짜 그다가 막막 이리로 이렇게 어. 근데 저기 탕비실, 탕비실이 아니라 우리 그물 뽑는 데 있잖아요. 물 먹는데... 아 세수... 있는데 응. 아, 어, 세면대 수세 있는데요. 네. 네. 거기서 누가 있었나? 아니면 여기 사무실에 여기 누가 있었나? 이거 누가 이렇게 빼꼼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심해서 아, 진짜 기술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얘들아, 분발하자. 완성 했어? 그럼 뭐해? 뭐 생겼어? <웃음> 못생겼대요. 뭐 어땠어? <웃음> 뭐리미탈 요새 대리미탈 왜 자꾸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진짜 진짜 아우 아우, 자 이게 다섯 장이 아닌가봐요. <웃음> 언니 그거 그냥 필수고 그냥 자르면 되는게 아그렇구 어. 복수디스? 아 근데 이게 원래 음악을 하는 데에는 귀신이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하더라고. 거울이랑, 응, 음악이 많은 데는. 너 그때 장난친 거지? 뭐? 우리 그때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때. 귀여운 거잖아. 랑나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귀신 얘기 막 진짜 있냐. 근데 네가막 귀신 있다.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막내 뒤에 있었다. 그랬잖아. 기억이 안 나. 기억 아. 안 나는 우리가고 무슨 말이야. 귀신이 음악을 좋아한대요. 약간 시끄러운 소리,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왜 좋아할까? 아, 근데 음악은. 인정합니다. 귀신들이 좋아할만 진짜 무서워요 진짜. 음악 좋소. 난 숙소에서도 본적 있어. 아, 숙소에서 체리기신. 응. 그거 응. 알아요? 체리기신? 회전 올리비아 혜언이가 체리기신 응. 막 얘기해줬었는데, 체리 응. 언니가 응. 아침에 저희 픽업 멤버가 선발 뽑발 때가 있으면 응. 같은 팀이 멤버가 저랑 혜진 언니랑 해주 언니, 아 혜가 아니라? 혜전이 맞나? 해주 언니, 이보 언니, 최리언니거든요. 이렇게. 근데 뭐였지? 분명 오빠는 예림 언, 언니, 최리 언이 들어가는 걸 봤기, 그냥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뛰어, 그도 뛰어가는 걸 봤는데 그날 예림 언니가 늦잠을 자서 갔어, 샵에 늦게 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해주 언니가 그 사람 누구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아 무섭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 얘기 해주날 그날에 제가 옷방에서 옷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옷방 두개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웃음> 귀신이 오기신가 보다 <웃음> 그럴 수도 있겠다 아, 하나는 이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었는데 이렇게 문을 이렇게 반이 열어놓고 옷을 막 개가지고 이제 옷방가 넣어야지 하는데 누가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누 들어갔나 보다 하고 이제 불도 켜져 있고 문도 열렸으니까 누가 들어갔나 보다 하고 나 따로 들어갔는데 진짜 1분도 안 됐어요 나갈 시간도 없었고 나가는 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는 거본사람 누구냐 이모거잖 음. 그래서 그 최대 계신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이 너무 무서웠다 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그새벽한두 3시쯤에 촛파에서 혼자 누워서 전화하고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누, 제가 숏파에서 누워, 누워가지고 유리를 보고 있는데 유리창 앞으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 아닌 게 왜냐하면 그 숙소에 깨 있는 사람이 그날 깨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스르르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저게 뭐지 아무 것도 아니겠지 잘못 본거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음. 또한번 진짜 빠르게 누가 약간 돌라는 듯이 그냥 도도도도도 뛰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날 바로 무서워서 그때 엄마한테 엄마 전화 끊자 이러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침대 에 숨어 그냥 너무 무서워. 우리 연 우리 연습생이나 우리 숙소에 귀신 많은가 봐. 요즘이니까 그래서 자꾸 귀신 얘기하면은. 귀신 슨 데요? 그러니까. 아, 그만하자. 무섭다. 그럼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어. 그래? 아아 아, 그만해 그만해. 너무 많이 했어 우리. 나중에 나중에. 하아 <웃음> 응. 왜냐면은 오비분들도 아직도 귀신 얘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진짜 진짜. 왜냐면은 우오분들도 새로운 거를 듣고 싶어하실 거예요. 좋아, 그럼 슬슬 마무리하자. 뭐야? 뭐야? 카네이션 마무리. 잠깐. <웃음> 아니 나 지금 이거, 근데 그건 잘했다. 동물에 따른 거는 잘했다. 귀엽지? 동물에 따른 거 귀여워. 오늘 이러면서 이제 발전하가지고 저희 이거 하나만 만들면 끝인데? 네 조금만 시간 주시면 안되나 너무 급한 감이 없잖아 있겠네. 안 무서웠어요 저. 안 무서웠어요. 왜주신 얘기 하면은 한다고 다 현진이 쿠라가 응. 현진 언니. 알겠어. 그럼 그건 흔쾌히처럼. 어머니 최근 근황 얘기해주세요. 오비도배송해할수 있어요. 저의 최근 근황 얘기요. 아, 진짜 어. 좋았어. 뭐 는데 그냥. 아, 맞아. 운동 시작한 지2세째예요 어, 너시 유쾌한다. 어, 맞아. 맞아요. 아,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아, 이거 오늘 코치랑 되게 잘 어울린다, 현진이가. 아, 잘 어울린대요, 예. 네. 공주님 같아요. 역시 오빛이야. 근데 이거 너무, 이거 힘이 없다. 그치? 그, 이걸 좀 자르면 되지 않을까? 어, 잘라도 돼요? 뭔가 안 되신 거 같아 무슨운것 아니에요 <웃음> 스케치북에 목가 적고 계시는데 안되나봐 안 되나봐 다리면 되나 <웃음> 안되나봐 <웃음> 스케치북 플라스틱이라 안 잘릴걸요? 죄송하지만 김혜영은 못하는거 없어요 <웃음> 도전! 도전! 너무 잘 잘리는데요? <웃음> 그렇게 우리 팬분들은 아니요 <웃음> <웃음> 슬라이팅! 슬라이팅! 정돼네 뭐 이거 진짜 찔리겠다 가만 안 할게 어! 누가 꽃인지 모르겠어요 한지사님 <웃음> 어, 그, 댓글 눌렀다가 신고하겠습니까? 이거. <웃음> <웃음> 뭐가 꽃인지 <웃음> 구분이 안가네 <웃음> 아! 고마워요 왜 타이핑이 되네 <웃음> 여진이 아 이거 아 이거 결합한데 이게 찔릴까봐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손 다치면 안 돼요. 자 저는 정말 막대 모양이 저아 음. 가라앉고 이게 세 가지를 통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는 뭐 정말 묘하다니, 기괴하다. 기괴하다니. 음, 뾰족뾰족한 파네이션도 있고 둥글둥글한 파네이션도 있고. 이렇게 선진이 오늘 하이 텐션 제기가 업그레이드했어. <웃음> 아 이거 이거는 제기 너무 큰데 제기 하기엔 너무 크지 않나요? 언니 그래도 있을게. 왜? 언니 그래도 있을게. 쌍둥이녀 만드니까 너무 좋네데아아 아, 아. 오늘 <웃음> 하기로 했었던 <했을까>? 거.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 음, 좋아. 음. 훈진이 얘기 어때? 쪼오 이거 막대기 어딨어? 막대기 어딨어? 이게 막, 막대기. 어, 못 믿겠지만 막대기. 들럽더라 잘, 여멘가. <웃음> 와, 역시 마지막 사람이라고 <웃음> 센스있게 그 빨간색. 나랑 괜찮지 않나? 그렇죠잘 만들지 않았네잘 만들었어요, 다. 다, 여기다가 그래. 우리 엄마가 좋아하려면 여기다가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아왜 이렇게 자꾸 아니야 여기 안에 현금이 있어 성금이오만원짜리 한정기 현금이 정말 속물적인 사람들 <웃음> 여러분들 엄마가 좋아하는 방법은 <웃음> 따로 있어요 사실 사실 그런걸 좋아한다고 <웃음> 너무 잘 <나누는> 따지는데요? <거. 웃음> <웃음> 사실 그런거 요즘 원래 사람이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 사고 소도 살수 있는겨. 예쁜데 뽀파 네? 카메라 카메라빨 잘 건네요. 카메라빨 잘 건. 응. 네? 음, 근데너 색깔 왜 이렇게 달라? 그런가? 제기 차기가 다른데. 아, 제기 제기 색깔이 다른데. 아니에요. 아니 내일 네, 우리 아, 엄마 오는데 그래. 이거 엄마 편으로 보내야 되겠다. 예. 어우, 칠고만네 아, 엄마 실천아카드션이 아니고 저를 의 위한 악세사리였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아무튼, 전 저부터 시작할게요 네뭘 시작해요, 근데? 엄마, 아빠... 아, 갑자기요? 저를 낳아주셔서 <웃음> 정말 심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바로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밤 12시, 1 아. 시 아, 전가요? 네. 그래. 내가 어제 통장 잔액을 확인해보다가 이번주에만 20만 원을 썼다는걸 보고 엄마한테 굉장히 미안했어 사실, 음.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만큼, 보답해 줄게. 어. 정은아! <웃음> 멋진, 멋진 딸이네요 아까부터 계속 아까 돈 얘기만 해가지고, 예, 감정적인 걸로 바꿔볼게. 내가 어느 날 태어난지. 아, 다시 처음부터 <웃음> 하고요 오, 분량 잘잡는네 <웃음>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어느 날 태어난지 19년이 <웃음> 지났는데, 19년 동안 변치 않게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줬으 너무 고마워. 어. 원래, 나를 낳는 이름이... 순간, 엄마의 청춘은 없었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딨어.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엄마의 청춘을 다시 즐겨줬으면 해. 그럼요.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얼마 전에 Q&A, 내가 최근에 엄마한테 선물해줬는데, 그거 쓰면서 엄마의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그럼요. 엄마, 사랑해, 안녕! 아빠도 사랑해. 저는... <웃음> <웃음> 네, 저희 이달의 주녀 커뮤니션 만들기 정말 열심히 잘 해봤고요. 진 엄마한테 엉성성 해야지 엄마 사랑해 두두두두. 아빠도 알러뷰다 진짜 <웃음> 아니 희진이가 약간 표현이 없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래. 속마음은 되게 큰데 겉으로 표현하는 게좀 작아 뭔가? 음, 마음에 있는 것보다 약간 약간 낙고 부러워하는 거중 <웃음> <웃음> 그래서 저 그래도 나름 저희 집에서는 필요한 년이 많은 편이에요. 막내거든요. 그렇죠. 예. 치킨 먹고 싶을 때 이제 가서 아빠 이 아빠 치킨 먹자. 응. 뭐든지 먹는 걸로까지 나도 먹는 걸로지. 그렇죠. <웃음> 필요한게 <웃음> 있을 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 만들었는데 우리 다들 어, 쁜데이 예시가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죠. 내가. 아니 근데 예시보다 내게도 예쁘지 않아? 언니도 예뻐. 예쁘네. 더 수고하고 여진이도 잘 만들었네. 나라라라. 음. 요 꽃잎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발인가요? 어 약간 나 무슨 파스티벌 나갈 것 같아. 희진아 보리한 대영상편집 보내자. <웃음> 보리요? <웃음> 보리 생각이에 최근에 단발 단발했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너무 예뻐가지고. 찰스, 단발병 반달병. 찰스는 어떻게 잘나 찰스는 지금 자은 오빠가 잘 키우고 있어요 제가 찰스 말할 때얘는데 저희 자은 오빠가 찰스라는 코카스판니의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 네. 되게 사람 같아요 되게, 되게 눈도, 귀엽더라고 눈도 사람 같고 운전도 잘하고 응. 네. <웃음> 찰스 되게 좋아 아, 음악 진짜. 추천해 달래요 여러분 5월에 듣기 좋은 노래 어. 한5 0기꾼들한추천 해볼까요? 일단 음... 요즘에 자주 듣는 노래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이제 그 신규성 선배님 노래를 오랜만에 들었는데 진짜 오래 듣기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노래들이 오... 그 진짜 오랜만에 들으면 더 좋은 거 있죠 특히 그, 그 제목? 보통, 보통이라는 노래가 진짜 이 요즘에 날씨 좋은 날 듣기가 너무 좋고 최근에 나오신 아이보리도 진짜 요즘, 요즘 요즘 요즘엔 진짜 다 노래 다 듣죠. 지만 특히 약간 저는 이달 전에 땡땡땡. 땡땡땡. 오 땡땡땡 맞아요. 이어폰으로 이렇게 세어 나올 정도로 더 많이 들었어요. 이 <웃음> 노래. 이 노래 너무 많죠? 아이고. <웃음> 그래 저는 이엠이 두 개다. 이엠이 두 개다. 이것도 좋죠. 오아레 듣기. 깔끔하고. 그다음에 오아성은 그거. 그거. What's 걸프론트. What's 내가 좋아하는 쿨 일분 일초 네 생각은 전부 너 옷가득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불러 <웃음> <몰라? 웃음> 현재는요 전요 아 저는 그거 와이와이 바이와이 그 노래 좋더라고요. 너 브이로그 만들 때 그거 그 아랑대뷰어랑대뷰 뭐? 어, 응. 그, 노래 되게 좋다. 맞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좋아. 신가 다른 사람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좋죠, 저희 노래 진짜. 저는 그것도 있어요 립언니 그 러브레터 들으면서 울어요 새벽에 새벽에 아니, 나는 멤버들 노래 들으면서 아, 새벽에 잘 울는 거 같아 진수랑 얘기가 어떻게 했던어 러브레터 <웃음> 우리 셀카 타임이 잖아요 우리 예쁘게 예쁘게 <웃음> 마무리하자 고나 <우리>. 나뭇잎도 만들래? <웃음> <웃음> <웃음> 오, 야, 잘했다 <웃음> 아, 디테일 봐 <웃음> 조용히, 조용히. 어느샌가 나뭇잎도 만들야 진짜, 잘했다 요진이가 이런 거 잘했는데 그니까 자, 우리 우비들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자 아니, 좀 깔끔하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기초 예쁘게 크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마지막. <웃음> 진짜 안 돼. 칠천들 다 하셨나요? 하는데, 지금 몇 시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저희 그게? 한 시간 정도 한거 같아요. 이거 만들면 한 시간이나 걸렸다고요? 진짜. 말도 안 돼. 우리 댓글. 아. 음. 아니, 근데, 그러면 댓글 조금만 읽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뭐 궁금하신 거하고 질문 같은 거 얘기해주시면은 저희가. 현진이 표정이 다 갔네요. 저녁 저녁 다들 먹었어요 멤버들인데? 아부이 거. 우리 우리 저녁 먹는 거야? 우리 멤버만 우리 잔요. 우리, 우리 씨가 물어보셨어. 안먹었어요아니아 안 응, 나는 고구마랑 바나나랑. 오오 오. 오 아현진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현진이가. 아. 그 아니 아 아니, 요새 건강챙기고 있어 나그러니까오 까. 와 건강하게 쳐보자. 저 어. 요즘 일일식 해가지고 저 저는. 궁거지안 하고 싶은데 오늘 붕거 해버렸잖아. 잘해서 <웃음> 잘했어요. 응. 난난못 뭐 먹었지. 나도 붕거치 한것 같아. 아유, 못 끝나. 너 아까 찰에서 그거 먹었잖아. 초코. 응? 맞아 오는 길에 초코파이 먹었어. 아 너무 막는 거예요 차가. 초코 3.14. <웃음> 3.14? <웃음> 3월 3월 <웃음> 그거 명 말하면 안 돼. 아 맞아. 초코 3.14. 3.14 너은인지 알아? 정정 말하는 것 같아. 수학 안 했구나. <웃음> 무슨 말이요그학파이 아, 진짜 난또그정 그거 한자가 3.14로 보인다는 말나 아니 이거 반지름 안. 얘기하는 거야아 반짜다 아무튼 아무튼 아니 오는 길에 진짜 차가 막혀가지고 같은 강남인데 한 시간 걸린 거 같아 맨날 늦게 자서 그래서 저희 이거 지각할까 봐 그게 왔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바로 오비는 밥 먹었나? 오비 진짜 밥 먹었어요? 네. 지금 지금이면 은좀 먹고 먹고 소화시키고 약간 누워있을 어. 시간인가? 음, <웃음> 네 기준 누워하시는 네. 부분도. 다시 다친 게 소화 고딩 오비인데 열심히 하라고 네.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보상이에요? 어할수 그건 모르겠요 그냥 고등학생 오비씨였어요 아 그래?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우리 다같이 <웃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거울 보면서 하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마음으로 하는 거랑 뭐예요? 거울 자기 자신 보면서 응. 할수 있다 맞아 하는 거랑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거랑 달라요 응. 그러니까 지금 바로 거울을 보시고 할수 있다 라고 해주 <웃음> <웃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정말로 여러분 진짜 저도 이걸 믿는 편이에요. 갑자기 너무 진지하다. 약간 <웃음> <웃음> <나 그냥> 방황했잖아 <웃음> 오늘 야식 맛있게 드세요. 어 야식 메뉴 추천해드릴까? 야식 메뉴 요즘에 저 찜닭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래서 고원이랑 찜닭을 먹기로 했었는데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왜냐면 제가 아침에 원래 이게 좀 저희가 점심을 점심시간좀 애매하게 먹거든요 좀 후에 먹는데 제가 너무 아침에 오늘 일찍 일어나버려가지고 아침밥을 너무 든든하게 먹어버린거예요 그래갖고 찜닭을 패스했죠 찜닭 너무 맛있지 않나요? 최근에 빨간 찜닭 먹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김치찜도 진짜 맛있었어요 아 김치찜 맞아요, 맞아요. 저 요즘 밥을 같이 많이 먹어가지고 최진영이랑 제가 한식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요즘에 약간 너무 그 한식의 매력에 빠지고 있어요 내일은 김치찜 무스징이야 먹고 거고요 찜닭 찜닭? 난 빨간 찜닭이 좋은데 난 간장 찜닭 매운 거 나는 당면 아 당면 진짜 난 우동 살이야 당면이야 우동 살이 추가 아니 저는 항상 고원 언니랑 먹으면은 음. 우동 살을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난 약간 우동... 우동파가 아니구나 약간 아주, 음. 아주 우동파였는데 음. 아 그 유, 유독 약간 좀설을 익혀지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진짜어 언니 근데 여기 좀 폭삭 익혀달라고 하면 안돼요? 폭삭 익혀달려아 근데 좀 우동서리 빼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때까지 네가 <웃음> 어떻게 아, 나 <웃음> 아, 아, 좋아해서 우동산리 추가했는데 아나 때문이었어요? 아 공인이 좋아해서 야 어, 나를, 나를 엄청 배려있었네 난 몰랐어 나는 네. 좀 폭삭 익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제 시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왜? 네. 이제 오비분들도 그렇고 이제 오늘이 진짜 어버이날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한 명씩 먼저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 이렇게. 아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오비분들도 하셔야 돼요. 댓글로 다 보내세요 지금. 아, <웃음> <웃음> 챌린지처럼. <웃음> 네, 약간 되게. 진짜 소심해서부모님한테표현을잘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많은거라고 h 하하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고자 용기를 주는거죠 call i 님 a 하세요 지금 하자, 어, 먼저 시작하세저 먼저 시작하육요팬로해 l 님들육성 a g You c a l 나. it a b a 육이 o 처음이야. 해. 나도 보내야 되나? 자육성 call it a bag. You call 이제 부모님은 이런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마음이에요 진심이 담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빠 뭐사랑 이렇게 주지 말고 차라리 이제 마음을 담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값비싼 물건보다 한 번에 진심을 통한 말이 더 소중할 때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진심을 다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음, 알아주실 거라고요. 맞아요. 아까 나는 엄마, 아빠랑 싸웠으니까 화이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좋아요. 저좀 <웃음> 전화해야겠어요. 엄마. 끝나자마자 전화해야겠다. 아요 다들 이 표현, 우리 오빛들도 다 효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슬슬 마무리하세요? 좋아요. 갑자기 마무리하기 싫네? <웃음> 마무리하기 싫는데 어떡하지?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치야 예진이 였습니다! 안녕! <웃음> 우치가치 <가져>. 나이 가치 바이바이 해피 그치, 그 해피데이. 치 그치, 그치, 그치, 난리인데? 난리 다어 우리 어떡해? 안녕. 안녕. 안녕. 나 진짜 칸이 나빠져. 뭐 망했어.